요즘 울든한 요정오 마이 갓. 에빌바리. 평화롭던 어느 날 콩고몬에게 온 다급한 메시지 하나. 살려주 대장. 남자친구도 다른 애들이랑 술 마시러 가는데 연락이 안 돼. 내게 남겨진 건 공기기 뿐. 살려주 대장. 따뜻해지고 있어. 내가 전화해줄까? 남친한테? 어제도 대판 싸웠는데 재미 보자는 건가 봐. 내가 잘못 건축하고 전화해줄까? 집 언제 들어가냐고 물어볼게. 그렇게 해서 꼼꼼을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걸었으나 받진 않았습니다. 근데 뭔가 찝찝하더라고요. 안 받았지만 그 짜릿한 기분. 너무 제 인생에서 짜릿한 일분이었습니다 그래서, 대신 전화해드립니다. 자초지중 상황과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남기세요. 연락 쳐주세요. 연락 쳐주세요. 그리하여, 첫 번째 사연이 도착했습니다. 전화해서, 스크루바 CM송을 불러주세요. <웃음> <웃음> 거게 <거기> 생겼네. 롯데 스크루첫 <웃음> 번째 사연은 너무 웃겨가지고, 제대로 완수하지 못했습니다. 자, 두 번째 사연. 제 친구인데, 제 전화 좀 받아달라고 해주세요. 네. 여보세요? 하지마! 여진 씨 친구세요? 야 뭐야? 여진 씨 친구 맞아요? 야 진짜 뭐야? 여진 씨가 여진 씨 전화, 전화 받으래요. 맞는데... 어.. <웃음> 혹시 잠깐만 선녀자아악 불쌌어! <웃음> 제 남자친구인데 카톡을 너무 안 봐요. 카톡 좀 봐라 해주세요!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네? 네그 카톡 좀 봐주시겠어요? 네? 카톡 좀 봐주세요. 누구신데요? 아 제가 누군지 궁금하시면 그 카톡을 한번 봐주시겠어요? 카톡 봐주세요 저기 뭐 없는데요? 뭐가 없어요? 네아 속상하시겠어요 네? 마음이 안 좋으시겠어요 뭔데요? <웃음> 소연이 보고 볼링 치다가 넘어진 거 괜찮냐고 물어봐주세요 여보세요? 후연스 뭐야? 누구, 누구야? 볼링치다가 다친거 괜찮어? 아이, 나 걱정했잖아. <웃음> 누구세요? 누구지? 아, 아이, 다친건 괜찮아? <웃음> 아, 어, 아, 괜찮아요. 아, 누 누구, 누구지? 누구세요? 어디 다쳤어? <웃음> 엉덩이요. 엉덩이 흔들어봐! 했어? <웃음> 아니요? 아, 그랬어. 그런데도 다쳤다고? 아휴, 마음 아픈데? 엉덩이 조심해. 신의 친구인가? 엉덩이 조심하고 그볼링칠때 무릎, 관절 조심, 팔 조심, 언제나 항시 조심하라고. <웃음> 고마워요. 누, 그래, 그래. 누, 누, 누구세요? 아프지 누구. 말어. 당신을 걱정하는 수호천사. 이만 나는 간다고. <웃음> 잘자. 응. 나유리는 정상수 거 정상수는 나유리 거라고 외쳐주세요 여보세요 경복궁 기와 훔친 적 없습니다 추합티수 16개월 할부 한적 없습니다 오토바이 뿌신 적네 있습니다 경복궁 기... 내일 성북역에서 몇 시까지 만날 건지 물어봐 주세요 여보세요 내일 성북역에서 몇시 만날 거야 네? 내일 성복역에서 몇시 만날거야? 저요? 누구? 나 은서 에? 성복역에서 몇시에 만날거야? 너 누구세요? 나 은서 니가 왜 은서야? 누... 아임 은서 너가 은서라고? 왔다시 은서 빨리 말해 성복역에서 몇시 어라? 누구야? 그래서 술을 언제 먹을 건지 물어봐 주세요 술을 언제 먹을 거야 그래서 응? 네? 술을 술 언제 먹을 거야? 네? 아이 그래서 우리 술 언제 먹을 거야? 언제요? 언제 먹을래? 딱 정해 딱 정해 <웃음> 1월 30일 1월 30일? 좋다 그때 봐제 동생인데요 아까 저보고 여드름쟁이라고 한거 사과 알아주세요 여보세요? 네. 그 여드름쟁이라고 한거 사과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? 네? 여드름쟁이라고 하신 거 사과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? 그게 뭔데요? 여드름쟁이라고 하셨지 않으신가요? 제가 뭘 언제요? 여드름쟁이라고 어디서요? 언니한테 하지 않으셨어요? 네? 얼른 사과하시기 바랍니다. 많이 화나셨어요. 응 너가 있지 사과하세요! 사과하세요! 사... 임신한 와이프 놔두고 친구 집 놀러가서 언제 올 건지 물어봐 주세요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집에 언제 올 거예요? 누구십니까? 친구 집 놀러 가시지 않으셨나요? 아 전화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언제 오실 예정이죠 집에? 아 전화 잘못했다고요 아이 잘못 안 했습니다 그... 집에 언제 가실지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오늘 헬스 운동 어땠냐고 물어봐 주세요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누구세요? 아 오늘 헬스 운동 어떠셨어요? 네아 어떠셨는지 만족조사 결과하고 있거든요 아 좋았어요 아 좋았어요 얼마나 좋으셨나요 혹시? 네? 아 오늘 잘 하셨나요? 마무리 운동까지 스트레칭까지 아 네네 어디 부위 하셨나요? 네? 어디 부위를 아... 조지셨나요 혹시? 아네 좋으셨나요? 네아네 아, 네,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